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8th love letter 채워주는 사랑 채워주는 사랑 Those who know there is nothing good in themselves are happy. Those who know there is nothing good in themselves are happy.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어, 마태복음 5장 3절은 팔복이라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런 부분이죠. 요번에 인터벌이 좀 있었죠. 제가 어떤 것을 할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말씀이 또제 마음속에 터치가 있어서 약간 인터벌이 있었는데 요것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동영상 설명 부분에 보시면 제가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어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한 10개 이상 될것 같네요 어... 그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어, 현대 구어체 영어나 아니면 구어체 영어가 아니라도 이렇게 다양한 영어 번역 그 영어 번역할 정도면 사실은 성경의 원어라든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더큰 마음의 감동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번역본 중에 특이한 것들을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오늘 러블레트의 제목처럼 그 가난한 마음을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는 사랑이신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고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번역본 중에 저, 제가 택한 것은 어, 제목에 있는 Those who know there is nothing good in themselves.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살짝 끈얼어줘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가 상당히 기네요. 영어 문장에 근데 이런 긴 주어를 또 잘해야지 영어를 잘 하는 거겠죠. 말하다 보면 주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들 안에 nothing good, 어떤 것도 착한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번역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은 밑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nothing good, nothing, nothing, nothing이란 표현이 충격적이죠. 어,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될때 우리는 사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요. spiritually helpless. 예. Blessed are those who recognize they are spiritually helpless.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helpless하다. 무력하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spiritually hopeless. hopeless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hopeless가 희망이 없는 거니까 절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리맥 상통하다고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어, 자신의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설명할 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을 절감, 절감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애통하는 자가 보이 있다.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예 정말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세이비의 번역인 것 같고요. 이 표현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라야 우리가 내가 아닌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신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더 많이 그렇게 되지만요. 뭐그 반대는 당연히 자신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믿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남들을 믿으면 안 된다. 큰코 다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험들을 어, 때로는 측근들에게, 때로는 뭐 비즈니스하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예. 그리고 영혼의 가난함을 느낄 때 어떠한, 어떠한 부여함이 제공되는가 제가, 제가 다른 영어성경 번역본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살짝 의역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료이다. No, no charge. There is no charg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멋진 표현이죠. 음, 영혼의 가난함을 느낄 때 어떤 부가 제공이 되어지는가 어떤 부여함이 우리 그 가난한 영혼에 가난한 마음에 채워지는가 하나님이 천국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가득한 그 곳으로 어, 그분의 임재로 동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여러분 말씀입니다 신의 아들만이 할수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라 이민 가고 좋은 동네 거기 또 안전하고 좋은 동네 집도 좋은 동네 이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또 유지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데 대조적이죠 예, 하나님 천국, 세상에 어떤 좋은 동네 하고 천국을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no charge, 무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통쾌하기도 하고 좀 대조적입니다. 예. 음, 그들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멋진 번역입니다. 예. 영혼의 가난함을 깨닫는 이들이 복되다. 영적인 무력함과 절망을 깨닫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piritually helpless하고 hopeless한 여러분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복이 있다고 신의 아들이 아주 그냥 쪽짓게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 예, 저는, 어, 이제 강사잖아요. 예, 쪽짓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게 제가 용해서가 아니라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반복되는 문제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 확률이 더 높아, 높아지니까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 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다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연출이 된다는 거죠. 예.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어, 이 얘기를 왜 했죠? <웃음> 지금 11시 55분. 네, 예, 오늘도 긴 하루였는데, 밤에 또 이걸 하고 있어서, 예. 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손한 이들이 복이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번역 한 가지 단어는 insignificant. Insignificant 이란 단어를 쓰였습니다. 하찮은 이란 뜻이에요. Significant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데 반대. Insignificant 반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하찮게 진심으로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존재의 significant, 중요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참 이게 역설적이고 놀라운 신비예요 어, 근데 저도 돌아보면 뭐그 컨벌전 회심의 경험 때도 그랬고 제 어, 어떤 그분과의 동행의 여정, 여정에 있어서 제가 제 자신을 하찮게 느껴지는 아까 helpless, hopeless, 절망하고 무력감을 빠질 만한 상황일수록 그분의 존재는 그분은 더 저를, 저의 마음속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 때로는 뭐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은 그대로 있음에도, 어, 저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뭐제 인생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저처럼 신과 사랑에 빠진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예. 하나님 저는 너무나 하찮습니다. 저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런 말씀이든지 뭐 찬양이든지 뭐 그분을 함께 그분과 사랑에 빠진 그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다른 크리스천이든지 간에, 때로는 넌 크리스천을 통해서도, 예,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너가 하찮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에 나온 천국. 천국은 그분과 영원한 동행, 동행이잖아요. 그분과 영원한 정말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영원히 우리 통화 속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 그냥 아까 얘기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세상에 이 어느 좋은 여러분 주거지의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입주할 수 있는 지위나 어떤 그런 것을 능가하는 곳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 우리가 마음이 이제 가난하게 될 때, 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을 때. 또 때로는 아 내가 아무것도 나의 존재가 정말 하찮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득 그것을 채우시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원한 동행의 초대가 천국으로의 초대가 굉장히 정말 묵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poor in spirit 영어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도 인간도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도 생명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영혼도 불안감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예,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만큼 우리 마음의그 공허함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죠. 또그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뭐 성경에 나오듯이 뭐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뭐 어둠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천국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창조의 주인과 우리가 영원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참 음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세상은 이 창조의 주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일상을 하루하루 살면서 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우리의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더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애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대부분 한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역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 채널을 통해서 어, 힘이 되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함께 쉐어해도 되는 좋은 은혜로운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공개해도 되는 걸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저한테만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어, 나누시고 공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